안녕하세요. 햇살 드라마입니다. 닥터 차정숙에서 주인공 차정숙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남편 서인호는 말할 것도 없고 시어머니 과개심도 며느리를 괴롭히고 있는데요. 과거의 과개심은 종합병원 원장이었던 남편과 살면서 고생과 어려움을 모르고 살았고 최승희를 며느리로 들이지 못한 게 인생 최대의 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최승희의 자리에 들어온 평범한 집안의 차정숙을 처음부터 많이 미워했겠죠. 과개심은 본인은 형편없는 인간 이면서 며느리에게는 높은 기준을 잡아서 행패를 부리는 못된 인간 인데요. 차정수기간이 안좋아서 생사의 갈림길에 있을때도 눈 하나 깜짝 안하고 치졸하게 굴었던 구제불능 의 캐릭터입니다. 이런 과개심은 6화에서 대형사고 를 칠것같은 기운을 보였는데요. 교수라는 남자를 만나서 투자 권유 를 듣습니다. 말이 투자고 실제로는 사기겠죠 못된 심보에팔랑귀에 어리석기까지 한 과개심은 가족들에게 조금의 상의도 없이 교수의 꼬드기는 말만 믿고 큰 돈을 대출하려 합니다. 그것도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말이죠. 과개심은 내 집이니깐 내 맘대로 하는 게 어때서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나 본데요. 정말 이기적인 모습이 딱 서인호의 엄마가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런데 과개심은 집의 명의를 차정숙으로 해놨었죠. 은행의 대출상담 직원은 과개심에게 꼭 차정숙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7화에서는 과개심이 차정숙을 압박하며 정말 좋은 투자가 있다고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난리를 칠 텐데요. 여기서 온갖 진상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봅니다. 단식 투쟁 같은 거 하면서 내 집을 며느리가 먹어버렸네 하며 울고 불고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줄 텐데요. 차정숙은 그런 시어머니를 그냥 내비둡니다. 차정숙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과개심은 징징거리는 방법이 통하지 않자 차정숙한테 서인호에게는 말을 하지 말고 같이 가서 투자 상담 들어보고 결정하자고 꼬득입니다. 차정숙은 그게 사기일 것을 눈치채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니깐 말을 들어주는 척만 하고 절대로 집을 내주지 않죠. 차정숙은 과개심과 함께 투자 설명회를 가고 갔다와서 과개심을 설득합니다. 어머니 저건 진짜 사기예요. 정신 차려야 해요. 차정숙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을 듣고 과개심이 정신 차릴 리가 없겠죠. 또 집에서 난리를 칩니다. 내 집인데 며느리가 어쩌고 적거고 하며 울고불고 하겠죠. 이때 서인호가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됩니다. 서인호도 바보는 아니죠. 딱 봐도 투자사기일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차정숙이 알아서 잘맞고 있고 본인은 그냥 모른 척 해서 어머니와의 싸움을 피하려 합니다. 그러다가 뉴스에서 그 투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대대적으로 투자사기였던 것이 기사로 나오게 되죠. 과개 심은 본인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짓습니다. 이렇게 차정숙이 가정과 구하고 서인호도 그런 차정숙을 높이 평가하죠. 가뜩이나 로이킴이 차정숙에게 점점 접근해옴에 따라 아내에게 더욱 관심이 가는 중이었는데 현명한 아내 차정숙의 모습에 다시 마음이 점점 돌아옵니다. 이렇게 과개 심의 바보 같은 행동들이 차정숙의 현명한 판단으로 인하여 서인호에게도 영향을 주는 스토리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개심이 대출을 포기할 것으로 보시나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